보호망 입니다 드디어 저의 전용 마이카 보호망차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국내 최초로 아니 전세계에 유일하게 딱한대 있는 독일 삼사가 부럽지 않은 일본차 독일차가 부럽지 않은 저희 럭셔리 보호망차가 나왔습니다 자 아, 너무 설레이네요 지금 저의 전용차가 나와가지고 여기 문장에 보시면 저의 얼굴까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호망 차를 따로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하려고 이렇게 거금을 들어서 랩핑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실외에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볼까요? 자 따라오세요 예. 짠 짜잔 짠예짜 보호망 자 어떠세요? 아 예, 공들여가지고 정말 랩핑 잘하시는 사장님 겨우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뒤로 보시면은 레, 레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3 4 BMW 벤치 아우디 그런 거 남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레이 자 보호망 길가에서 보시면 언제든지 좋아요, 구독, 그 연락 주세요 네자 한번 보시겠어요? 와자 어떠세요? 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지금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보호망 전 제대로 홍보하려고 한번 빠져들면 저 제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쪽으로 유튜브 쪽으로 많은 정보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홍보도 같이 해서 길가에서 보시면 한번 송은 트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안에 한번 볼까요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자자 자, 아, 안에는 솔직히 별거 없거든요 네 그냥 별거 없는데 제가 한번 시승해 볼게요 자 이거 레이는요 저 기아에서 협찬 받은 거 아니에요 1470만원 스탠다드형인데요 예 네, 레이로 샀습니다 근데 되게 높죠? 높고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앞으로 이차 가지고 딱시승하면서 보호만 홍보하고 다닐 겁니다. 네. 자, 이거 뒤에도 한번 보실까요? 자, 예. 뒤에도 엄청 넓어요. 이러니깐, 까덜 아, 아, 보면 이렇게 뭐, 아, 차, 네. 차 오토뷰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떠세요? 아우, 되게 넓어요. 그래서, 예. 저뿐만 아니고 저희 가족이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 같이 탈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넓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예. 보호망차가 따로 나와가지고요. 좋아요, 구독, 여기 보호망 꼭 해주시고요. 예. 자, 아이고, 아이고 빠졌네요. 네. 아,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이렇게 박아서 차가, 저용차가 나왔다는 게 정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유튜브 쪽에 한번 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보호망 이렇게 해서 차가 한달 전부터 기다렸는데 레이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뭘블로 한 가. 달, 한달한달 전부터 아 언제 나오나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출시가 되어 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 또한 항상 꾸님 없이 한상 꾸준히 열심히 보험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보험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